안녕하십니까 아제 tv 인사드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 핸드건 한 자루를 리뷰를 하려고 가져 나왔습니다 이 제품은 뭐 제가 구입한 한 제품이고 어뭐 여기 보시는 이 하드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그건 스미스 브로 라는 회사에서 이 슈팅용 어 사이트에 참고 자료를 보면은 뭐 IPSC 액션웨어 슈팅용으로 만들어진 커스텀 에어 소프트 음, 건 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건 스미스 브로라는 회사에 대해서 제가 조사해 본 거를 좀 소개를 시켜 드리면 일단 홍콩에 위치한 커스텀 에어 소프트 건을 만드는 회사 고요 각종 에어 소프트 관련 부품들을 많이 팔아요 팔고 있긴 한데 주력으로 판매하고 를 있는 제품들은 바로 뭐 마루이 하이카파류의 커스텀하게 이 하부 베이스라든지 아니면 슬라이드라든지 이런 것들, 옵션 슬라이드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액션 에어 IPSC 커스텀 건들을 많이 만들어 팔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 유저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회사예요. 회사기 때문에, 어, 제가 유튜브에서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봤는데 실제로 국내에서 이 회사에 있는 제품의 완제품을 리뷰한 거는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사이트도 보이긴 한데 뭐잘 모르겠어요 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만큼 대중성은 없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거를 구입하게 된 계기는 제가 ipsc를 하면서 조금 더 액션 에어에 조금 더 특화된 작동성이 좋고 집탄성이 좋은 총이 없을까 라는 이런 갈망을 가지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음, 내가 총을 직접 튜닝을 해서 어느 정도 그레이드를 올릴 수도 있지만, 아, 그게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 평도 없는, 그렇지만 뭔가 좀 제가 혹하는 이런 그 지름신을 받아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바로, 건 스미스 브로의 그 GB01 이라는 제품입니다. 일단, 뭐, 케이스는 요렇게 돼 있어요. 요런 식으로 케이스 채로 옵니다. 케이스 채로 오고, 어, 이게 상당히 금액이 비싼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박스 케이스는 그냥 싼 하드 케이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 영상에서도 보이다시피 이렇게 뭐, 그렇게 퀄리티 높은 우리가 그런 하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양쪽 뒤로 이런 식으로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손잡이 달려 있고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개봉을 하면은 이미 제가 그거 어 개봉했던 제품이라서 이런 식으로 예, 어 에어소프트건 완제품과 지금은 이렇게 이제 탄창을 제가 이두 개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실제로 탄창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완제품. 에어소프트건이 한자로 들어있습니다 뭐 케이스는 어 열어보시면 뭐 별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어 장점 위에 바가 하나 있긴 한데 이 부품이 하나 있긴 한데 이건 제가 뜯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뜯어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요런 부품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구 겸쓸수 있는 부품이에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이어놓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포장을 하고 요런식으로 되어 있다는거 실제로 이 썸네일에서 띄워드리사시피 음,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어, 에어소프트건 한정과 요 탄창 밑에 있는 이 범퍼 라고 하죠 이 은색 범퍼 이 동그란거 밑에 범퍼 이 범퍼만 3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창은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점을 그 참고를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총의 생김새는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이 제품은 그 알루미늄 cnc 로 제작되어 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대신에 이게 통짜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잔기스에 엄청 약한 재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음 제가 앵글 각도를 조금 낮추어서 어, 실제로 뭐제 얼굴 보는 것보다 이 총을 보는 게 중요하니까 총을 맞춰서 한번 영상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글을 낮춰서 어, 이렇게 지금 이 총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고요. 이그 건스미스 브로에서 나온 이 제품, 이그 GV01이라는 제품은 실제로 그 제조사에서 사양해 보시면은 그그 그 모델 75, 그러니까 CZ75죠. 그, CZ 체코의 CZ75를 따라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 이 총은 그 이탈리아에서 커스텀하게 그 슈팅용 매치건을 만들어 파는 탕폴리오라는 회사의 제품과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탕폴리오, 이탈리아의 탕폴리오라는 회사가 그 CZ75 시리즈를 어 가지고 슈팅용, 매치용, 핸드건을 만드는 회사고 이 제품도 그 제품을 따랐기 때문에 음, CZ75의 그 외형을 거의 흡사하게 따라했다고 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그 CZ75 계열 중에 하나인 CZ 섀도우2를 보면 은 어, 외형 생김새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렸을 때도 예,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놔두고 보면은 아주 흡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제품이 그, 그 섀도우 시리즈를 카피한 제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이탈리아에서 있는 탕폴리오 라는 그제 회사의 제품과 동일한 디자인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그 CZ75를 표방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이 매거진이라고 하죠 매거진 이 탄창 탄창의 경우에는 하이카파류의 탄창에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섀도우 탄창은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하이카파류 마루이 하이카파라든지 아니면은 WE 하이카파, KJ웍스 하이카파의 탄창이 모두 호환이 된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모델의 하이카파류 탄창을 구매를 하고 이렇게 동그란 맥웰를 장착을 하면 되게끔 되는 구조예요 구조고 총의생김새를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슬라이더 이런식으로 슬라이더가 이렇게 오픈형 슬라이더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품의 이런 부분들은 전부 알루미늄 CNC 가공이 되어 있고요 특이한 점은 요 그립 그립 부분에 다이아몬드 커팅 형태로 이렇게 커스텀하게 유니크한 커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재질감이라든지 이런 이 감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밀리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보통 땀이 많은 유저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섀도우2를 장착을 하더라도 얘가 조금씩 조금씩 땀에 의해서 밀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에어소프트건 k j 지 o x 섀도우2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손에 기분 좋은 이그이 그이 커팅이라고 해야 되나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올 은장입니다. 올 은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칼라파트를 달 필요가 없어요. 이 은장 자체가 칼라파트를 달지 않아도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칼라파트가 안 달려있다는 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IPSC 슈팅 액션웨어의 바로 스탠다드 그 건을 그 모토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맥웰이 이렇게 맥웰이 달려있습니다 맥웰이 달려있고 보통 기본적으로 트리거가 이렇게 구부러진 트리거가 아니고 일자 트리거가 달려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 다시 원래대로 구부러진 트리거로 장착을 했어요 이게 조금 더 저한테는 편했기 때문에 이렇게 트리거를 장착을 했고 상당히 트리거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트리거 뒤쪽에 보이는 이 육각 무드나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부분까지 더 이상 트리거가 뒤로 안가도록 이 정도면 격발이 되는 구조로 내가 조정을 해서 빠른 슈팅을 할수 있게 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이런 각인들 아웃바렐에 나와 있는 40 스미스 앤 웨슨 탄을 사용한다라는 이 각인 외에는 아무 각인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이게 라이센스 문제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예, 그런 것들 그런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프론트 사이트는 광섬유 형태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광섬유가 이렇게 주황색 광섬유로 되어 있는데 주황색이라고 보면 그런 이게 약간 빨가스름한 색이라고 해야 되나 한데 빛이 비치게 되면 상당히 시인성은 상당히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사이트는 좌우 상하가 조절이 가능하게끔 이런 요런 리어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카파 특유의 이 리어사이트죠. 예, 그래서 리어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어, 0점 조절이 어느정도 가능하다는 것 당연히 이액션에어용 슈팅건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것 외에 음, 이 슬라이드 스톱 버튼, 슬라이드 스톱 이 릴리즈 버튼 요 버튼도 상당히 크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크게 되어 있고 어. 이 섀도우 2에 있는 것보다 상당히 더 큽니다 두께나 높이 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슬라이더 슬라이드 스톱이 걸렸을 때 요런식으로 이런 요런식으로 이런 어 작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외에 안전레버, 안전레버가 안전 레버 이렇게 스무스하게 딱딱 끊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 손으로 올릴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어, 양쪽에 달려 있고요 상당히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편합니다 어, 그러나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이 장전을 하고 사용을 할때이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그립은 이런 식으로 잡는데 이쪽 이 부분이 이거를 눌러서 이렇게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걸 눌러서 이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거 몇번 테스트 사격할 때 요렇게 이렇게 그립을 이렇게 그립을 잡는데 요 살이 요 살이죠 요 살이 이걸 눌러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격발을 할때 요렇게 그립을 잡고 이 엄지를 이기다가 얹는 형태로 요런 식으로 격발을 해야 중간에 쏘다가 안전에 걸리지 않는 그런 불상사는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 탄창 릴리즈 버튼 그리고 더블 그러니까 해머, 해머 부분이죠. 요런 식으로 예. 예,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요거는 싱글 액션 방식이에요. 더블 액션은 작동을 안 합니다. 보시면은 어이 섀도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발사하는 싱글 액션 방식과 더블 액션 방식을 다 작동하게끔 을 되어있는데 얘는 해머를 당기고 발사하는 를 방식, 이그 싱글 액션 방식만 채택을 하고 있어요 더블 액션 방식은 어, 작동을 안합니다 그래서 싱글 액션 형태의 에어소프트 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탄창을 체결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체결이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즈가 딱 스탠다드 디비전의 에디션에 딱 포함이 되는 요 사이즈라고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예, 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기본적으로 이 제품의 특징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트리거, 요 울, 방아쇠 울이 요런 식으로 90도로 꺾이는 방아쇠 울을 갖고 있고 요 부분, 사람이 이 손이 들어가는 이 부분을 안쪽으로 덮어서 조금 더 파지감이 좋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에어소프트건이라서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요렇게 어, 그 슬라이드 상단에 이렇게 폼을 내어서 조금 더이 멋에 치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작동성만 추구를 하면 좋겠죠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멋이 있어야지 유저들이 좀 뭔가 메리트를 느끼고 사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격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서 말씀하겠지만 상당히 좀 비싼 편에 속하죠 근데 어 제가 지금 이렇게 총구를 앞으로 제가 카메라를 향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할게요. 뭐 어떤 분이 댓글로 총구를 카메라로 향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신 분이 있는데 뭐 그거는 양해 좀 부탁해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 밖에 없어요. 지금 요 슬라이더 상부와 슬라이더 하부의 이 단차, 단차나 이이음새 부분을 보시면 거의 단차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보시면은 여기 홈이 있는 부분, 그렇죠? 작동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제가 기름칠을 하면 이 사이로 기름이 배어 나올 정도로 아주 단차가 정말 정확합니다 정확하고 옆에서 보시면은 슬라이더와 하부 프레임의 단차 역시 마찬가지로 보실 수가 있어요 단차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요 뒤쪽도 제가 좀 기름이 튀어나서 뒤쪽에 보이는 이 부분 요 단차 전혀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회수권 한장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단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동성이 엄청납니다 제 개인적으로 작동성 하나만큼은 이렇게 커스텀 된건인데 상당히 우수한 걸볼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요 뒷부분에 이렇게 홈을 줘서 슬, 그러니까 슬라이드를 당길 때 이게 그러니까 실총일 때 해당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더 힘을 줘서 당길 때, 에어소프트건은 이렇게 당기기는 좀 편하지만, 어, 실총 같은 경우는 이게 당기는 게 상당히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좀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이런 것들도 엣지를 뒀다는 거, 예,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 외에,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시저트 7호를 따라 했다라고 해서, 요, 그 알루미늄 그립 있죠. 요 부분, 요 그립들. 이 그립이 얘가 호환이 될줄 알았는데 서로 그립은 호환이 안 됩니다. 부품도 호환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얘가 그 안에 부품이 호환되는 방식들은 하이카파의 부품이 전부 호환이 됩니다. 외형만 그 시저트 섀도우, 그러니까 시저트 7호를 거의 카피한 제품인데 실제로 부품 호환성은 하이카파 부품과 호환이 된다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고로 그 정도를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슬라이드를 분리를 해서 안에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얘는 슬라이드 분리하는 방식이 흔히 얘기하는 요, 요거를 요요 홈을 맞춰서 요홈 있죠 여기 홈을 맞춰서 요거를 그 슬라이더 스톱 레버를 빼서 하는 방식과는 약간 다릅니다 바로 해머를 뒤로 잡기면 은요 뒤에 보이는 동그란 은점 있죠 그은 점인데 여기 포함된 이 부품이 바로 요 은색 요 은색으로 된요 부분을 요렇게 눌러서 요거를 밑으로 어, 요거를 밑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요 안에 스프링 핀이 하나 나올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하면은 요게 빠지고요. 요게 빠지고 여기에 요런 식으로 스프링 핀이 하나 있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요런 식에 핀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를 같이 빼고 나서 어 여기 있는 홈을 맞추고 요렇게 맞추고 요거를 눌러서 눌러서 요거를 빼고 슬라이더를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음, 기본적으로 하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부를 보면은 네, 내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부는 이게 다예요 내부는 우리 하이카파 보다 더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게도 상당히 가볍고 요 알루미늄 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이 뒷부분 이 부분은 cz 시리즈를 표방을 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이 윗부분 이 내부 부품들은 왜냐면 하이카파가 하부 베이스에이 부품이 이게 뒤에 요요그 쉐이프티 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해 조립하기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하부는 어, cz 시리즈를 따라 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다르지만 이 섀도우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서로 비교를 할수 있으니까 네. 자 섀도우와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제품의 하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예 바로 흡사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부 슬라이드는 바로, 그, 하이 카파의 제품들을 따라 했습니다.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부 슬라이드 제품들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그, 저기, 슬라이더 전, 전진 후진을, 그, 커버하기 위해서 요, 버퍼가 이게 3개 정도 더 떼어져 있고요. 요거를 분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요거를 요렇게 당기고, 지금 제가 아마 이게다가, 이게 빠지지가 않네요. 이게 제가 요거를 이렇게 돌, 앞으로 빼고, 요거를 빼서 어 빼는 그 이걸 돌려서 빼는 방식으로 이게 이중으로 불, 분리가 되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에 그록 타이트를 발라놨어요. 잘 빠지지 말라고 기본적으로 빠지지 말아서 발라놔라고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빼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들 요런 아웃바렐이나 이 챔버, 챔버는 따로 어디 제품을 OEM 받아서 쓰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제작한 어 황동 챔버입니다. 챔버고, 기본적으로 호법은 여기 호법이 걸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딱딱딱 걸리게끔 호흡도 상당히 쉽게 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 노즐, 노즐 부분들, 이 움직이는 이 노즐, 노즐 역시 어 마루이 하이카파 제품과 호환이 됩니다. 호환이 되고, 그렇게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이 제품에 제가 아직 그렇게 많은 사용을 못했지만 한가지 조금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했을 때요 움직이는 부분 있죠 요 움직이는 부분 여기 보이는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요 부분 요 트리거가 움직이는 이 부분 이 부분이 가끔씩 이렇게 지금 내려갔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증상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이렇게 내려가는 증상. 이게, 어, 한번 분리를 했다 잘못 조립을 하게 되면은 이 트리거, 트리거, 이거 가, 가드가 이게 격발하는 장치인데 이게 밑으로 좀 처지는 증상이 있더라고요. 처져가지고 어, 격발이 안 되듯이 고장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은 밑으로 해서 살짝 찔러주면은 되긴 되는데 요게 조금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 그런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상당히 만족도 높은, 이 보이시죠? 이게. 이, 이 단차. 탄차가 거의 없어요 네, 아무튼 이그 트리거 이, 이게 조금 처지는 증상이 좀 있어요 막 그런 점은 좀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조립을 할때어 요렇게 그런 증상을 안 겪으려면 조립을 할때 요런 식으로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조립을 하면 되니까 이제 그거는 조금 참고를 하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이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거를 예 요런식으로 조립을 하면 됩니다 조립을 하면 되는데 어 분해 조립이 그렇게 음, 뭐 쉬운 편은 아닙니다 쉬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요거를 한번 제가 그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해요 예. 어 개인적으로 어, 이 제품은 지금 그 여러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제품은 제가 알고 있기로 단종이 되어서 더 이상 구하기는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하기 힘든 걸로 알고 있고 대략 한 1200에서 1300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판매할 당시에 그래서 상당히 금액적으로 좀 비싼 제품인데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이 제품 이렇게 완성된 제품이 부담된다고 라 하시면은 이 상부 슬라이드 킷을 마루이 하이카파에 이렇게 컨버팅 해서 장착할 수 있는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완성된 형태의 완제품, 완성도가 높은 제품들을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 장비를 튜닝을 하다 보면은 이 튜닝에서 오는 그 정확한 값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내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는 이런 어 단점들도 있고 요좀 피곤하긴 해요 그래서 저처럼 그런 것들 신경을 쓰기 싫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완성된 제품을 구매를 하시는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지만 이 제품이 뭐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제품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상당히 우수한 이 작동성 그리고 이 단차 라든지 이런 것들 상당히 잘 잡았어요 그리고 적 땅하게 오는 외형의 이제 멋진 이런 것들 이런 느낌들 그리고 알루미늄 CNC로 가공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가벼운 것들 그렇지만 실제로 집탄 테스트를 요즘은 겨울이라 가지고 조금 나가서 집탄 테스트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구입을 하고 백발도 못 쏘본 상태라서 집탄을 논하기는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구입을 했을 때음 실내에서 한 10m 내외 집탄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쁜 편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아마 참고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 기본적으로 상당히 비싼 제품이에도 불구하고 탄창을 제공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탄창을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탄창을 직접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가더에서 나오는 요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이 은색, 은색과 알루미늄 이 가더에서 나오는 제품을 장착을 했습니다 이 장착을 할 때도 베이스 제품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저는 마로이 하이카파 5.1 베이스의 은색깔 탄창을 사서 그 은색 탄창 이 범퍼를 이 베이스 제품을 다 뽑고 이 알루미늄 이, 이 부분 알루미늄 가드 제품을 구매를 해서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탄창을 이렇게 4개를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 탄창을 4개를 세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탄창을 4개를 세팅을 했는데 음 실제로 에어소프트 건을 하나를 구매를 하고 탄창을 4개를 세팅했을 때 금액이 얼마일까요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이 탄창 은 같은 경우는 한개가 보통 마루이 하이카파 탄창 하나를 구매를 해요 한 4만원 정도에 구매를 해서 가더 이 베이스를 사야 돼요 그러면 바드 베이스 한 2-3만원 하죠 그럼 총4개예요 그러면 은 대충 감이 오실 거죠 그리고 총뭐 에어소프트 본체 구매하는 것들 이런 것들 비교를 해보면 은 상당히 이 값어치는 떨어집니다 이 금액에 비해서 그렇지만 자기만족을 위해서 또는 아니면 이거를 활용하기 위한 용도가 명확하신 분들에게는 괜찮은 제품인데 저는 절대 추천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조금 저렴한 제품의 섀도우 제품을 어,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추천을 드리는데 제그 개인적인 다른 리뷰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거야, 어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섀도우가 어 정말 슈팅용으로 최적화된 총이냐 라고 했을 때어 제가 이전에 리뷰에서 말씀을 드렸죠 아니라고 아니기 때문에 음뭐 진짜 뭐딱그 액션 에어 슈팅용으로 세팅을 할것 같으면 마루이 하이카파 순정 베이스 이제 플라스틱 슬라이더 올라 있는 순정 베이스 그런 제품들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국내에서 조금 이렇게 리뷰 영상을 보기 힘든 이건 스미스 브로 라는 회사에서 나와 있는 gb 01 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봤고요음 제가 그 날이 좀 풀린다 라고 하면은 이 총을 질때 슈팅 매치라든지 아니면 슈팅용으로 사용하는 영상들 집탄영상을 한번 업데이트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 저는 이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